불가사의형 엔티티 널은 행움에서 발생되는 여러 불가사의 현상과 관련된 가상의 엔티티로 주로 방릉자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며 위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널이 가진 기본 형태는 에미지 가브리엘 요원이 남긴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되는데 수백 미터에 다다르는 로마 조각상은 인간형 여성의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형태는 레벨 4-0-4에서 일반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심층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엔티티 덜은 기억을 받고 당황자에게 친숙한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거나 레벨 4-0-4로 사라집니다. 수석기록 보관 담당자인 이아이은 엔티티 덜과 결합 후 노스텔지어 가이우스라는 식별 네임을 알아내지만 존재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의 알려진 능력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심층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알수 없는 수단을 통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며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하게 될 경우 심리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동화가 이루어져 세상의 변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와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면 대상은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의 일면이 됩니다. 노스텔지어 가이우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수 없었지만 이 아이의 희생을 통해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형과 결합된 이 아이는 노스텔지어 가이우스가 되어 기하학적 무결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며 종종 시각적인 결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인의 요청으로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에 대한 접근이나 상호작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결합된 노스텔지어 가이우스 주변에서 방황자들은 충동적인 우울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길을 잃은 채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결합으로 인한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의 새로운 특성으로 보이며 이를 야기하는 주체 역시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식별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레벨 4 0로포에심층해서 웅크린 채 노래를 하며 보내지만 이아이를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온화한 성품은 노스텔지어 가이우스와의 결합 후에도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위험에 처한 방릉자를 구출하고 사라지는 것이 목격됩니다. 그것은 지능이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방릉자의 보호목적과 이아이에 대한 존중의 차원으로 문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 캐시 남긴 메모를 보면 로텔지어 가이오스는 신의 혼이 된 나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녀가 신의 미친 슬픔을 홀로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적대적인 몇몇의 백룸은 거주 가능한 경계로 자리잡았지만 대조적으로 백룸 레벨 포지로 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위험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들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악의적인 존재와의 융합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애도하는 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죽은자를 기리고 산자를 위해 싸우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